자, 지난 시간에 이어 지질 분류입니다. 자, 단순 지질, 심플 리피드. 자, 단순 지질 어떤 걸 단순 지질이라고 얘기하느냐? 단순 지질은 탄소, 수소, 산소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자, 화학 구조는 지방산과 알코올의 에스터이며 에스터. 자, 언더라인 하시고 지방산과 알코올의 에스터이며 이제 알코올 종류에 따라서 중성지질, 왁서 및 스테롤 에스터로 분류할 수 있다. 자, 알코올 종류에 따라서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중성지질입니다. 자, 중성지질은 우리가 당질, 단백질과 함께 에너지원으로 생물계에 널리 존재합니다 중성지질을 효소나 알카리로 분해하면 뭐가 만들어지냐 하면 그라이세롤, 그리세롤 그러는 물질 그 다음 지방산 알카리로 분해하면 은 지방산염이 만들어집니다 지방산염이 뭐냐 비누입니다, 비누. 여러분, 비누 만드시죠? 바로 비누예요. 지방산의 염입니다. 자, 따라서 중성지질은 3가 알코올인 그리세롤. 3가 알콜 그리세롤. 그 다음, 3개의 유리 지방산과의 에스터 결합으로 이루어진 트라이 아실 그리세롤이다. 자, 그림사의 3. 구조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이 CH2OH, CHOH, CH2OH. 위쪽에 탄소를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자, 이렇게 번호를 매겼다면, 자, 이 물질이 그라, 그라이세롤, 그리세롤 그러는 알콜입니다. 어디? 우리 피부, 화장품으로 쓰죠? 자, 이겁니다. 그리고 지방산이 R, C, O, O, H 지방산 한 분자, 두 분자, 세 분자가 이와 같이 그리세롤에 수소하고 지방산의 O, H, 알코올 사이에 물한 분자가 빠집니다. 탈수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세 분자가 빠지고 나서 이와 같이 R, C, O, O, M 이 부분이 그리세롤, 아니요 그리세롤 에스터 시자 에스터 에스터 자 보시면은 C O R C O O R 프라임 R O C O R 프라임 요 결합이 지금 얘기하는 에스터 결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에스터. 영어로 E S T E R. 자, 독일식 발음으로 한다면 에스테르입니다. 독일식 발음 아니고 우리가 영어식 발음으로 한다면 에스터, 에스터. 자, 에스터 결합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와 같이 COOH 지방산의 알콜, OH 기와 그리세롤의 여기에 OH 알콜의 수소. 자, 이것이 탈수 반응을 일으켜서, 탈수 반응을 일으켜서 에스터 결합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집니까? 자, 이건, 에, 여러분들, 유기화학에서 에스터 결합 만드는 결합을 설명을 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세롤에 여기에 산소가 비공유 전자상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소가 어디에 지방산의 COOH 지방산을 공격을 친핵적으로 공격해 들어가면은 자 이것이 십도 되었다가 나오면서 OH 알콜기가 탈락됩니다. 자 이런 반응을 거쳐서 이와 같이 에스터 결합이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자 COO 뭐 에스터 그러니까 에스터 결합이 하나. 둘, 셋, 세개 에스터 결합을 가지고 있다. 트라이 아실 그러는 게 아실 뭐를 아실이라고 그러냐 하면은 자 C O C O 있고 무엇이 이렇게 나오는 요 부분의 이름을 아실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아실. 아 뭐. 그 따지기 어려워. 그러면은 자이이 이 지방산이 지방산의 자 글리세롤과 지방산의 에스터 결합을 가지고 있는 자 이게 트라이아실글리세롤이다. 자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왁스 콜레스테롤 할때 스테롤 자 이거의 에스트 결합은 어떻게 되었냐 자 똑같아요 지방산과 알코올이 결합을 하는데 앞쪽에 우리 중성지방은 이 에스트 결합이 세개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알코올이 그냥 일반 알코올 지방산 한 분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왁스입니다. 지방산의 에스터 결합인데 알코올이 그냥 그리세롤 같이 알코올기가 세개 가지고 있는 그 다가 알코올이 아니고 이거는 일가 알코올이다 얘기입니다. 일가 알코올 알코올기 하나 가지고 있다 얘기예요. 자,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바로 왁스. 종류이다. 종류이다. 그럼 왁스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식물체에 많이 존재합니다. 줄기, 잎, 종자, 그 다음에 동물체에도 체표면, 장, 뼈 등에 이 왁스 류가 존재를 합니다. 자, 왜? 표면을 보호하는 물질로 작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물에 잘 용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알콜이나 크로폼에는 잘 용해됩니다. 돼요. 자 유지에 비해서 안정한 에스터로서 가수분해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변질되지 않고 세균 등에서도 작용되지 않는 표면 보호를 잘 해줄 수 있는 물질이다. 생물체 표면에서 습윤 건조 등 을 방지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자, 왁스는 사람의 소화기 내에서 가수분의 효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양소 이용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동식물체 내부 보호하는 역할은해 줍니다. 그런 동물성 왁스 밀랍 밀랍 주성분은 메리 실, 팔미테이터가 주성분이다. 자, 이거 어떻게 생겼는 거냐? 어, 구조식이 안 나오네? 자, 팔미터 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셔도 좋아요. 자, 비왁스. 자, 녹는 점 60에서 65도. 그 다음에 고래 머리끼름 존재하는 경납도 있고, 뭐 여러가지 종류 왁스 많습니다 특히 식물체 표면 곤충이나 미생물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고 수분 증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식물성 왁스 종류 자 카나우바 왁스 들어보셨습니까 칸델리나 왁스 이런 왁스는 주로 비누, 화장품, 뭐 종이가죽, 방택제, 유화제, 뭐 전기절연제 이런 데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산소에서 산화되지가 않고 아크로레인도 발생하지 않는 이런 장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스테롤입니다. 뭐 콜레스테롤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스테롤 유 어떻게 <웃음> 생겼, 생겼느냐. 자, 이렇게. 자, 지방산 있고, 여기에 COO 에스터 결합 가지고 있죠. 그죠? 자, 이것이 글리코사이드 이 결합 가지고 있고, 이 스테롤하고 연결되어 있는 자, 이런 식물 속의 스테롤 존재합니다. 자, 식물 속에도 이와 같은 스테롤 6. 다음 두 번째, 복합 지질. 자, 단순 지질이 아니고, 자, 복합 지질은 가수분에 의해서 그리세롤과 지방산 외에 다른 물질들 낼 수밖에 뿐입니다. 복합물이기 때문에. 뭐, 인산, 질소, 화합물, 당류, 자, 이런 것들이 같이 지질과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다. 자, 복합 지질은요, 특히, 우리 뇌신경조직 장기 뭐 식물종자 등에 많이 있고 단백질과 또 결합해서 여러가지 생리기능을 가진 세포막, 핵막 세포내 과립 등 생체막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복합지질은요 단순지질과는 달리 극성을 띈 지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극성을 띄었다는 얘기는 계면 활성제 비누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극성을 띈 지질. 자, 계면 활성제로서 식품공업에 이용될 수가 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인지질. 자, 인지질. 인, 그러면은 영어로 포스포, 그럽니다. 포스포, 그러면 인. 리피드 하면 은 지질, 그래서 인지질. 자 동물체 중에 특히 알이나 뇌, 골수, 심장, 폐, 간, 신장. 뭐 식물체 중에는 주로 종자, 효모 자, 이런 속에 인지질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세포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세포막이 하나예요. 이중막이에요. 단일막인데, 인지질 이중층으로 만들어져 있었지. 그렇죠? 예. 자, 그 인지질 이중층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자, 일단 인지질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자, 이겁니다. 자, CH2OH, CHOH, CH2OH, 그리세롤입니다. 자, 그리세롤에 1번 탄소에 보시면 자 에스터 결합 보이죠? 2번 탄소에도 에스터 결합 똑같죠? 여기까지는 같죠? 어제 단순 지질과 똑같아 근데 세 번째 탄소에 보시니까 PO4 인산 인산기가 결합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X라고 그러는데 x 에 이와 같은 알코올기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이름이 포스파티드산입니다. 그다음 X 위치에 자 OCH2CH2NCH3 자 이게 포스파티딜콜린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 콜린 영역입니다. 콜린 그래서 포스파티딜콜린을 다른 말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레시틴입니다어때 달걀 노른자에 많이 들어있죠. 레시틴. 마요네즈 만들 때, 달걀 노른자 써서 지방, 그 다음 뭐, 어? 뭐 식초 같이 넣어가지고 마요네즈 만들었죠. 안 만들어봤으면 만들어보세요. 쉽잖아. 응? 바로 이게 레시틴이에요. 레시틴. 자, 그 다음. OCH2CH2NH2. 자, 요거. 이 물질이 X에 결합되어 있다면, 이름이 포스파티딜 에탄올 아민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다른 말로 세파린, 그럽니다. 세파린. 그 다음, OCH2CH, NH2COH. 자, 세린입니다. 아미노산 세린입니다. 세린 결합되어 있으면, 포스파티딜 세린이라고 이름 부르고, 다른 말로 세파린, 그러는 인지질. 이름을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이 X자리에 이와 같이 이노시톨이 결합되어 있다면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이렇게 부르는 인지질입니다 인지질 종류 많죠 인지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 뇌뭐 알도 중요하고 뇌도 중요하고 골수도 중요하고 심장 폐간신장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자 이렇게 인지질 봤습니다그 하나 하나가 지금 이제 레시틴, 레시틴 구조가 이렇고, 그다음 뭐자 이런 포스파티딜콜린, 자 이런 구조, 그다음 세파린자 이런 구조, 그다음 스팽고마이엘린. 자 스팽고마이엘린은 자, 구조가 어, 자, 어떻게 되냐. 보시면은 자, 여기 이 부분이 스피고신이고요 여기에 지방산 에스터 결합이 결합되어 있고 중간에는 2번 탄소에는 그냥 CH2입니다. 여기는 알코올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지 않고 자, 그리고 나서 인산기가 결합되어 있고 콜린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 그 다음, 당 지질. 당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당 지질은 분자 내에 당과 지질 양쪽을 포함하는 지질로서, 그라이세롤 당 지질과 스피고 당 지질 두 가지로, 자, 그라이세롤 당 지질과 스피고 당 지질 등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자, 여기에 있는 갈락토실, 다이아실 그리세롤. 이 부분이 갈락토스 당이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이 갈락토스 당이 들어가. 인은 들어가 이제 인, 인지질은 아닙니다. 그냥 당지질, 당과 지질. 자, 그 다음, 세레브로사이드. 자, 당을 주성분으로 하는 당지질. 동물의 뇌, 특히 신경조직에 많이 존재한다. 세레브로사이드. 자, 세레브로사이드는 스피고신 지방산 육탄당으로 구성되며 구성당은 주로 갈락토오스이며 때때로 포도당인 경우도 있다. 때때로 포도당인 경우도 있다. 자, 이겁니다. 세레브로사이드. 자, 보이죠? 앞쪽에서 우리가 봤잖아. 갈락토오스 부분다 그 다음, 지단백질 자, 단백질과 결합되어 있다. 지단백질은 콜레스테롤, 트라이 그리세라드, 뭐 지용성, 바이타민 등의 수송에 필수적인 지방과 단백질의 복합체다. 자, 즉, 체내 섭취된 지질은 수용성이므로 단백질과 결합하여 수용성에는 소수성. 잘못 읽었지? 그죠? 그러니까 물과 친화력이 없다 얘기예요. 지질. 자, 그래서 단백질과 결합하여 분자 내에 소수성 부분과 친수성 부분이 공존하는 유화력을 지닌, 다시 말해서 비누 역할을 할수 있는 지단백 형태로 액과 조직 등으로 운반된다. 대부분 우리가 이제 들어보셨는 자, 아, 물질들입니다. 뭐냐? 카이로 마이크론. 들어보셨죠? 초저밀도 지단백. Very low density 리퍼 프로테인. VLDL. 그 다음, LDL. Low density 리퍼 프로테인. HDL. High density 리퍼 프로테인. 들어보셨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지단백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흡수된 지질, 지질이 이제 운반되려고 그러면 어떤 형태로? 물에 안 녹으니까. 이와 같이 지단백에 도움을 받아야 이동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나왔는 카이로마이크론, VLDL, LDL, HDL.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겼, 생겼으며, 여기에 대한 성질이 뭘까? 이제 이걸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는 그,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는 지금 다루질 못할 거고, 어, 영양생화학에서 깊이 있게 또 들어갈 거예요. 자, 어찌됐든지 지단백, 봤습니다. 자, 등으로 분류되며 인지질, 중성지질, 코레스테롤 등과 결합해서 이들을 운반합니다. 자, 저밀도 지단백과 고밀도 지단백은 주로 코레스테롤의 운반과 대사에 관여하며, 과량의 저밀도 지단백은 동맥경화 고지혈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유도지질. 자, 유도지질. 앞쪽에서 우리가 단순지질과 복합지질, 구분했습니다. 자, 이 유도지질은 단순지질과 복합지질이 가수분해돼 가지고 가수분해 결과로 나타나는 물질. 자, 이런 걸 우리가 유도지질 속에 다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래서 단순지질과 복합지질이 가수분해된 것으로 물에는 녹지 않고 유기 용매에는 녹는 화합물이다. 자, 여기에 뭐가 있냐? 유리지방산 지방산, 지방산 가수분해 됐잖아 앞쪽에 우리 단순지질이나 뭐 복합지질에서 지 어? 가수분해 되면 유리지방산 나오잖아 맞죠? 그 다음 왁스를 에서고급알콜 나오죠 그 다음 스테롤도 나오죠 탄나수소도 나옵니다 뭐 스팅고신도 나와요 뭐, 바이타민 ADEK 자 이런 것들도 다 유도지질 속에 집어넣어버리자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은자 유도지질은 천연유지 속에 용해되어 섞여 존재하고 유지처럼 물에는 용해되지 않고 에테로 독일식 발음입니다. 에테르. 그냥 에터 이러면 영어식 발음으로 되겠지. 에테로 혹은 에터에 용해되지만 알칼리 용액으로 비누화 될수 없는 물질 용해 유지처럼 물에는 용해되지 않고 에테르는 용해되지만 알칼리 용액으로 비누화될 수 없는 물질에 속한다.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예. 네. 자, 이중 탄화수소를 제외하고는 생리적으로 중요한 탄화수소를 제외하고는 생리적으로 중요한 물질이 많다. 많다. 자, 그 예로 스테롤. 자, 스테롤 핵을 가졌는, 갖는 고리 구조의 고급 알콜 화물로, 자, 이겁니다. 자, 육각 고리 두 개, 세 개가 결합되어 있고, 오각 고리가 결합된 이 형태. 이게 이 구조를 스테로이드의 일반적 구조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겨사슬 나와 있잖아. 그죠? 겨사슬의 여러 종류의 겨사슬이 이제 결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동물성 스테롤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콜레스테롤, 코코포스테롤, 뭐 라노스테롤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크게 이름 들어보질 못했죠, 그죠 주로 우리가 들어본건 콜레스테롤입니다. 식물성 스테롤에도 있습니다. 버섯유에 위에, 버섯류에는 에르고스테롤 등이 있습니다. 성질은 코레스테롤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버섯 류 다를 때에르고스테롤 그러면서 나올 거예요. 이 코레스테롤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코레스테롤, 코레스테롤 동물성 코레스테롤. 자, 동물성 지질의 약 0.1에서 0.4%를 차지하고 있고요. 어, 난황이나 내장, 특히 버터, 새우, 오징어, 어란, 성계 등에 많고 체내에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콜레스테롤이 바로 이 구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OH 알코올기가 있고 여기 겨사슬기가 자, 이렇게 CH3 생략되어 있는 거는 탄소수소 생략되어 있습니다. 탄소수소 생략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콜레스테롤. 자, 콜레스테롤이 왜 필요하냐? 자, 콜레스테롤 역할이 자, 세포의 원형질과 지단백질 구성성분으로 존재합니다. 담접산 및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합성에 이용됩니다. 없으면은, 코레스테롤 우리 몸에서 만들어야 되겠죠. 만듭니다. 섭취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코레스테롤은 동물체내에서 지방대사, 해독, 조절 등 중요한 생리 작용을 합니다. 체내에서 변화돼서 흡수한 구조를 가진 성 호르몬, 그다음 담즙산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러나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혈관벽에 침착되어 동맥경화의 원인이 된다고도 합니다. 식품에 있는 콜레스테롤 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쪽에서 우리가 받는 부분 콜레스테롤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지 설명한 부분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에르고스테롤 자, 이게 식물성 스테롤입니다 효모 푸른 곰팡이 균류 표고버섯 이런 데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 이것이 프로바이타민 D입니다. 에르고스테롤. 자, 에르고스테르 에르고스테롤. 자, 여기도 세븐 데하이드로콜레스테롤. 음. DE 그러면 DI 붙이면 다이카면은 두개 뜻이고요. DE 붙이면 백카면은 제거된 이 말입니다. 하이드로 데하이드로 수소가 제거된 그런 뜻입니다. 자, 자 이것이 유비 자외선 받아가지고, 이와 같이 바이타민 D2, 바이타민 D3, 자, 이런 것들로 변환이 됩니다. 자외선에 있어 에르고스테롤이 바이타민 D2로 전환된다. 그 다음, 유도, 그 밖에 유도지질, 자, 천연 유지 속에는 스테롤 외에도 비누화 될수 없는 물질이 물질로 그밖에 유도 지질로 탄화수소, 카로티노이드, 지용성 바이타민 유도체에 속하는 토코페롤, 뭐 고급 알코올 자, 이런 것들도 유도 지질 속에 포함시켜 버립니다. 유지 중에 존재하는 탄화수소로 어, 스쿠알렌이 유명합니다. 자, 스쿠알렌, 상어 간유의 85% 그 밖에 올리브유, 미강유에 존재하고 아이스프렌 단위가 연결된 탄소 30개짜리 고도 불포화 탄화수소로 스테로이드 화합물의 전구 물질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스쿠알렌. 자, 이게 자, 스쿠알렌, 스쿠알렌. 스쿠알렌 카면 여러분 기억에 뭐가 떠올라요? 세월로가 떠올라요? 세월로 그 선주가 누구, 누굽니까? 그분이 이 스쿼렌 으로 아주 돈을 많이 번. 스쿼렌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생화학 쪽에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갈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일단, 좀 쉬었다.